뭐예요? 예? 이거? 뭐예요? 가보님 <웃음> <웃음> <아버님> 도도세다! <웃음> 아닌데요? 뭐 뭐? 뽕도 근데 이쁜님이왜 살아계시지? 근데? <웃음> 예.. 저.. 저잘 안죽습니다! 바보 아, 뭐한거 봅시다. 뚜통님봤어요 오다가? 에? 누구요? 뚜발통님 왜? 지나갔는데 저런 같이 <웃음> 저런 같이 지나갔어요. 뚜발통님 결주님 편수지 제 앞에 있는데, 썰어버리네요. 제가 흉내쟁인데, 제가 오린인절고 그냥 썬거 같아요. 아, 저... 결주님 하실 말 있으신가요? 근데 <웃음> 저, 저 리포의 오두막에 있는데요. 근데, 와우. 근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로. 핸드폰 가스 했나요? 근데 저 그거 알아요? <웃음> 지금 아까 뉴스에서 검제자의 목소리. 아, 네. 그, 내가 내가 걸렸구나. <웃음> 어, 우리의 사나마도 파티 스스로 거 아니야? 파티 요 저게 망별주님 맞아요? 이크님 제가 왔다 가는 거봤고 근데 망별주님이 아, 아니, 아니 근데 암캐님 맞는 거 같은데 야유세 목소리가 너무 웃겨 파티 걸렸잖아 이거 암캐고이다 암고이다 어? 그런데? 그래요 이거 암님이 왜? 왜냐면 실제로 방송 찍었어요 표가 니 뭐해 오리가 있어서 그런가 봐 저거 왜 이렇게 웃기냐? 저거 은근 웃긴데요 저거? 그죠 아니 저 목소리 때문에 진짜 가해자가 돼요 목소리 문에 헷갈려서 <웃음> 손님 예? 어. <웃음> 저는 강인님이라 생각합니다 딸이님 직원 뭐예요? 칼직 칼직 소갈님 뭐예요? 농매사요 그러면은 이쿠님이네 저는 강인님 지을게요 네, 님들 밀어도되는거 아니 어? 근데 표가 왜 이렇게 어? 나와? 표가 왜 이렇게 나와? 아니 그게? 네? 아니 말이야 <웃음> 아니 표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 <웃음> 몰라요 아 잠깐만 잠깐 님들아 잘 생각해보니 이거, 이거 뚜찌님잘 생각해보니 진짜 아니, 아니, 이거 팔콘이랑 그거 도도새 같아요 <웃음> 뚜찌님 빼고 다 달렸어 반성하셨어요? 님이야, 이거 뚜찌님이야 반성하셨어요? 반성 안할래요 저밥 먹을래요 반성하셨냐고요 <웃음> 안 돼! 아이고야. 아 어+ 어+ 어+ 아니 아니 어+ 어+, 어, 어. 나이이스이이스 <웃음>